더! 더! 더! 아! 밀어! 아! 밀어! 아! 밀어! 아! 다 당겨! 하나 둘 셋! 빵! 아! 아! 아! 하나 둘 셋! 아! 자! 경쟁자를 이렇게 빠르게 제거할 수 있게끔 <웃음> 아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헬스 고인물이죠. 릴스로 굉장히 학창한 분인데 아, 사실 릴스보다 운동 설명하는 유튜브로는 거의 시조세 헬스 경력도 시조세고 그런 분을 모셔왔습니다 자, 한조 바디! 아. 안녕하십니까 아, 네, 네. 멀리서 이렇게 귀하신 분이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그렇죠. 오늘 뒷다리를 한번 작사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분노의 뒷다리 운동으로 전현득 선수를 부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1월이죠 그때쯤에 샵을 같이 뛰게 돼요 아 그죠 오늘 운동하면서 조금 좀 빈틈이라도 보이면 경쟁자를 이렇게 빨리 제거를 할수 있게끔 경쟁자 제거한다고요? 네, 빨리 싹을 이렇게 제거해야죠 <웃음> 워밍업 먼저 갈까요? 잠깐만 이거 이거 맞아요 이거 손 위치 다른데 이거, 어, 이거 고인분이 이런 거 신경 안 쓰나? 아 바벨 이거 오래간만에 쓰는 거라. <웃음> 하나 둘. 근데 컨벤 할때 다리 지금 살짝 이렇게 바깥으로 벌려놓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냥 엉덩이도 같이 많이 쓰려고 아, 엉덩이 봐요. 많이 네. 쓰려고 발 모으면은 신지만 잡아 놓은 상태에서 등이 물을 더 많이 쓸수 있고 조금 더 넓게 해주면은 엉덩이랑 뒷다리 같이 써줄 수 있고 예둘 그렇지 팔 신전 땡겨주면서 셋업 가고 엉덩이 밀어 그렇지 어. 여섯 좋아 운동한 지 얼마 됐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됐습니다 몇년 차예요 그러면? 17 16. 16년도? 개 고인물이네요, 진짜. <웃음> 중간에 요가 있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어, 금지 <웃음> 어, <웃음> <자>, 하나. <웃음> 아, 지금, 지금, 지금, 지님들이 겁나 쳐다보는데 괜찮아요? 아, 괜찮아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아요 지금, 가자!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에이, 에이, 에이, 에이! 가자! 호흡 호흡 호흡 호흡 호흡.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하나! 어. 어이구, 둘! 셋. 어. 어. 좋아! 네! 와. 집에 갑시다! 에이. 촬영 끝! 타이집 꺼면 장점이 보이시오! 뭐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잡아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뭐라지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잡아주는 것처럼 아, 하체 한번보려그랬는데 아쉽다 일단 반바지로 갈아입을까요? 렇죠 이따가 네나 아, 얼굴 터질 것 같은데요 지금? <웃음> 얼굴 터질 것 같아요 운동을 한 20분 만에 끝내시나요? 운한 40분이면 끝는다 40분이면 끝나요이 템포면 20분이면 <웃음> 할것 같은데? <웃음> 하나 둘셋넷 둘, 둘, 넷, 아홉 열 아 되게 쉽게 한다 둘셋넷 아홉 열 이거 할때팁 있나요? 일단은 앞판에 접지는 잘 돼야 되고 발목과 무릎 관절 네. 경사 대비로 네. 고관절의 경사가 많이 들어가줘서 둔근하고 햄스트링이 늘어나면 많이 느껴주는 게 엄청난 큰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상지를 살짝 숙여주는 게 맞겠네요 그쵸 근데 너무 숙이면 허리 부담이 가니까 그러니까 힌지를 조금만 더 꼬집어 준다는 느낌으로 그죠 아랫배랑 비교적 비교적 예. 네. 하나 둘 나땀왜 이렇게 많이 가지네 이거 힘들어요, 네아 오케이, 너무 안 왔는데? 다리가 길어서 그래 이뭔 개소리야! 아, 부럽습니다 <웃음> 아. 동호 씨 저번에 몬짐 체중이 얼마였죠저 68kg 68kg? 네. 아, 68kg 이런 몸 나온다고? 키가 작지네 그렇게 안 작아요 한 174종 내는 거 같아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거기서 7정도는 일단 까고 가야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자기 시합 영상 보면서 운동하네? 이걸 뭐지? 저 때는 코인 떡상 해가지고 아 코인이 떡상 을했어요아 그쵸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다 뺐죠 네. 손절 손절. 가자 좀더 앉으라고? 예 오케이 하나 그렇지 둘 아, 무릎 찍어 다섯 찍어요 찍어요, 찍어요. <웃음> 여섯 그렇지 일곱 여덟 관절 포기해 네. 자, 아홉 <웃음> 오케이 욕한 번만 해주면 안 돼, 혹시? <목소리> 가자, 병신아 <웃음> 가자 또 체급 1등만 하고 끝날 거야? 그치. 어? 또 체급 1등 하고 끝날 거야? 또 콩라인이야? <웃음> 좋아, 잠깐만 <웃음> 아홉 자 <목소리> 아. 아, 아, 하차, 저는 하체 괜찮죠 오, 너무 좋은데? 머리 갖다 대봐, 머리 자, 뱀띠 김동호 씨와 같이 <웃음> 다리 한번 보여줘 아 잠깐 와씨안 씨, 되겠는데? 아니, 어떻게 아래가 이렇게 벌어지지?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잡았을 때 여기 이렇게, 이쪽 여기 왜치 네. 접지 불안하니까 되던데요? 예, 접지 불안하니까 이거 막후들 떨리면서 얘가 커지더라고 이게 옆으로 밀면서? 아, 그러니까요 에이. 와 아, 이쁘다 확실히 <웃음> 엉덩이 힘줘봐 와씨 아, 아, 잠깐만 초면에 죄송합니다 어이씨야야야 아, 무슨... 야. 엉덩이 운동 많이 합니다 스미스 머신 스쿼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선 스미스에서는 4두를 이 하고 싶다 하면 은힘 방향이 이 실린더 따라서 네. 뒤에서 4두를 꽂힐 수 있게 네. 하는 게첫번째 장점이고 두번째 장점은 어깨가 중심을 잡아주니까 내가 좀더 좁은 보폭에서도 원활하게 운동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더 사두 집중하려면 세우고 고개 당겨가지고 흉곽 고정시켜주고 팔꿈치 살짝 앞으로 밀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 어때요? 엄청 많이 먹어요. 오, 야, 아, 내가 오늘 야, 오, 어. 어. 그대로 들어가지. 와잘들어가는데요 제가 좀 키가 작아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어 들어가겠습니다 아 밀어주는구나 하나 아, 나둘셋열 프로 밴드 있어요 여기? 프로 밴드 프로 밴드 걸고 하면은 아래에서 조금 더 잡아줄 수 있거든요 아 이거면 충분해요 밴드 좀 걸어 줄게요 굿 아니 근데 벨트안 차고 해요 운동을? 응와씨 응. 허리가 겁나 땅다한 것보다 이게 뭔가 감겨있거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아무도 없으면 진짜 팬티만 입고 나금다 응. 에휴 응. 응. 응. 아몇 개? 다섯 개 근데 뭐? 이, 이 중요한 게한 개도 못할것 같은 것 같은데요? 응. 응. 응. 야씨 내가 삼촌교육대식으로 뽑아줄게 응. 아, 아. 네. 앞으로 밀어서 눌러 정경골근 네. 눌러 그치 하나 이야 자둘충각 어. 세우고 턱 당기고 밀어 밀어 오 이게 거개뭐데이상 팔이 잘못됐다 자 내려 오오오오 빨리, 네. 어. 어. 빨리 아.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나, 둘, 셋, 빵! 아, 어, 세. 하나, 둘, 셋, 파운드! 아, 하 어, 둘, <웃음> 어, 어. 경쟁자를 이렇게 빠르게 제거를 할수 있게끔 아, 셋. 가자, 전원에서 가자! <웃음> 오, 좋아! 하나, 둘, 아, 이거구나! 셋, 아 우와, 지린다! 난 그냥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운동 몇 시간이에요? 저 1시간 미만? 그래도 수업을 많이 하는 편이시죠? 많이는 안 해요 스리잡 네. 포잡 하다 보니까 많이는 못 하고 난 솔직히 그 시샵 준비한다고 레슨 줄이고 갑자기 일 쉬고 보통 안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해. 이제 시조 새로 봤을 때는 안타깝죠? 아, 저는 이제 네. 그 원래 생계형 트레이너로서 네. 대회를 나갈 때도 항상 아무리 못해도 최소 수업은 10개에서 12개 정도는 하루에? <웃음> <웃음> 지금도 해야지 먹고 살려면 <웃음> 코인도 돈 벌면 되잖아 아, 코인 또 떠나게 해가지고 <웃음> 동호 씨 스타일대로 차는 거 좋은데 첫 세트만 에이. 아 오케이 오케이 차고 버티세요 여기서 무릎 살짝만 외전시켜볼까 우리? 어팀 바깥으로 타고 나오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지 어때? 라인도 잡혔어? 자 버텨 그러면 버티라고 아안 버텨 아니야 버티라고 튀어나오잖아 지금 버틴 다음에 아쿠치 들고 스스로 컨트롤해서 이 후면 사슬로 당겨봐 아니지 아니지 당겨서 내려야지 천천히 당겨서 당겨서 천천히 당겨서 내려 당겨서 내려 당겨서 시작 하나 바로 계속 자둘 올리면 바로 내려야 돼요 이제 세 그치 네 뒤져 연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여덟 자, 아홉 오 이거 안돼 잠깐 와 이게 맞아 근데 경쟁자를 이렇게 빠르게 제거할 를수 있게끔 올리고 돌리고 아 눌러 아 눌러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거기까지 빵빵빵빵어 좋아 빵. 예 하나 둘셋와 진짜 좋다 에이. 돌려 소리 질러 그냥 야! 소리 질러 더더더더 더, 더, 더. 밀어 밀어 야! 밀어 천천히 당겨 시작 아이. 하나 둘 뒤진다 어. <웃음> 어. 셋넷 어. 다섯 어. 여섯 네 어. 마지막 오케이 아. 야와와와 아. 눌러 올라가 올라가 그치 올라가 <목소리> 가자 하나 둘셋 둘, 둘, 여덟 아자오아열 가자 아, 가자 가자 가자 하자 하나 둘 마지막 오케이 그내 스타일로는 좀 편할 것 같아 모레도 이것보단 편해 아 너무 편해요 <목소리> 제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혹시 안찾지신데 그냥 찾는다 나서 <웃음> 하나, 둘, 난 하지. 셋, 아, 세다. 다섯, 좋아. 오케이. 하자. 아. 원래 오늘 하체 나오고 내일 또 하려고 그랬거든요. 안 돼, 안 돼. 안될것 같아. 아, 아예, 아예 안 들려. 이거. 와. 우와. 우와. 와, 이게 실제로 봐야 돼, 이거는. 우와. 이 하체, 이거, 이거는 진짜 실제로 봐야 돼. 미쳤어, 그냥. 우리 어릴 때 있잖아 관장님이 권성우만들어준다 그랬는데 세달 동안 스쿼트 진짜 겁나 시키더라고요 권성우는 <웃음> 스쿼트 안 하는데 아 그러니까 <웃음> 사실 그 내적인 치밀감이 좀 많이 높았어요 제가 나이도 동갑이고 아, 제가 첫 시합을 유튜브 보고 준비했거든요 어, 어, 그때 되게 많이 봤어요 사실 아. 저한테 좀 감회가 좀 새로워요 사실 에. 내 영상으로 보던 그 LA 같은 사람이랑 같이 운동한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이렇게 오늘 조진 것도 신기하고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확실히요? 네. 아, 진짜로. 표정 안 좋은데? 약간 토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웃음> 한번더 하죠? 아, 좋습니다. 아, 지지는 루틴으로. <웃음> 그땐 좀 제가 체력적으로 좀 버틸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아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공신 한번더 나와주세요. 아, 저는. 네. 역시, 저는 뭔지 앞으로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아,